11월 16일에 방송된 태풍의 신부 25회에서는 정모연을 만난 남인순이 강백산을 언제 어디서 만났냐고 따지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남인순은 정모연의 얼굴을 보고 서윤이와 똑 닮은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에 엎어져 저리가 귀신이야 라며 귀를 막는 남인순의 모습에 정모연 또한 놀랐고 비서가 물을 뿌려 진정시켰습니다. 대표라 부르는 비서의 말에 그가 홍조이의 엄마인 것을 알게 된 남인수는 어떻게 이럴 수가. 당신이 정말 조이 엄마 s그룹 대표 정모연 씨라고요? 라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서윤희를 모르냐는 물음에 정모연은 서윤희 강 회장님도 물어보셨던 분인데 제가 그렇게 닮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모연이 강백산을 만난 것을 알게 된 남인수는 언제 어떻게 왜 만났냐고 분노했습니다. 충격에 빠져 집에 돌아온 남인수는 박용자에게 서윤이를 닮은 정모연을 알고 강태풍의 결혼을 막았냐 고 따졌습니다. 서윤이 귀신이라도 붙은 여자냐 묻는 남인수의 박용자는 그 집구석 은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거기랑 엮이면 피바람이 분다고 몇 번을 말했어 라고 말다툼을 했고 배순영이 몰래 대화를 들었습니다. 강바다는 강백산에게 샘플을 내놓으며 테스트 결과 모든 항목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백산은 이정도면 무난하다고 말했고 은서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서연이 망설이며 꺼낸 샘플을 강바다가 빼앗아 강백산에게 내밀었습니다. 냄새를 맡아 테스트하는 강백산의 모습에 강바다는 미소지었으나 완벽하다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샘플을 빼앗아 본 강바다는 멀쩡한 모습에 당황했고 은서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과거 강바다의 지시라고 분노하는 강태풍에게 은서연은 마스크팩 때 당한 경험으로 자신의 가방에 샘플을 하나 더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성분표까지 본 강백사는 흑족한 반응을 보였고 강태풍은 개발실 cctv 좀 설치해 주셔야겠는데요. 간밤에 사무실에 도둑고양이가 들었더라고요. 라며 망가진 샘플을 꺼냈습니다. 은서연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샘플들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훼손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제품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며 따지는 강바다에 강태풍은 그러셔 그런데 어디서 익숙한 냄새가 날까 회장님도 맡아보시겠어요 어디서 많이 맡아보던 향수 냄새인데 라고 망가진 샘플을 건넸습니다. 이를 거부한 강백사는 윤산들에게 사실 확인하라며 최종 선택은 시연회에 결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백사는 강바다가 한 짓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내부에서까지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르블랑 내에 흠집내는 것은 용납 못한다 말한 강백사는 해명하려는 강바다에게 네가 아니고 바람이가 내 자식이었어야 했어. 너무한 건내 무능함이야. 네가 할줄 아는 건 도둑질 뿐이지. 넌 이미 졌어. 신제품 개발도 마스크팩도 모두다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에 강바다는 끝까지 두고 보라고 억울함을 내비쳤고 전치지 않아요. 바람이에게도 은서연한테도 그리고 당신한테도 사랑도 르블랑도 결국 다제 차지가 될 거예요. 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남인순과 박용자의 말을 떠올리던 배순영은 자신을 찾아온 은서연에게 모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매년 제사 지내던 분들 이름인 것 같다며 서윤이를 중얼거리는 배순영에게 그는 매년 제사 지내던 분들이 내 친부모님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은서연은 부모님 사진을 보며 껐다. 다가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고 강태풍이 나타나 은서연을 붙잡 았 습니다. 당황한 은서연은 왜 사람을 함부로 끌어당겨요 라며 이럴 땐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니냐는 강태풍에 빨리 가자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인수는 정모연이 아이들 문제로 강백산을 만났다는 말에도 믿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서윤이서윤이내 귀신이든 그년이든 이제 상관없어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고 말 거야.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강백산이 전화를 받지 않자 분노한 남인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백산은 정모연을 만나 회사 복지 차원에서 회사 직원들과 부모님들께 신발을 선물할 예정이라며 s그룹에게 부탁했습니다. 본사는 혼사고 2년은2년이라 말한 강백산의 정모연은 신뢰가 없는 곳과는 거래하지 않는 게제 철칙이라서요. 죄송하지만 이 일은 힘들겠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아이들 문제는 죄송하지만 르블랑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섭섭하다는 강백산의 그는 어머님 뜻에 따르는 회장님의 마음 최대한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보이신 태도는 혼사에 관해 사모님은 저와 뜻이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시고 불쾌했습니다. 도대체 서윤이 그분이 누구인가요? 라고 따졌습니다. 당황해 말을 더듬는 강백산 앞에 비서가 나타나 약속 시간을 맞추려면 지금 출발 해야 한다며 말을 막았습니다. 정모연을 보낸 강백사는 자신을 붙잡고 분노하는 남인순을 만났습니다. 서윤이 타령을 하는 남인순에게 강백사는 서윤이가 어디 있다고 잡고 죽은 서윤이 타령이야 라고 답답해했습니다. 정모연을 보며 무슨 생각했냐고 따진 남인순은 분노했고 강백사는 지긋지긋해 했습니다. 색조화장을 직접 해보던 은서연은 이제 서른 번 했다며 화장실로 향했고 그 모습에 강태풍은 예나 지금이나 요령 피울 줄 몰라요.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화장을 지우던 은서연은 강바다가 들어오자 강팀장님 덕분에 매번 많은 것을 배우네요. 고마워요. 여기서는 언제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는 거냐며 분노하는 강바다에게 그는 한 번만 더 장난치면 그땐 이번 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말이면 단줄하냐며 손을 올리는 강바다는 자신의 팔을 잡는 은서연 에 당황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마음을 그만 더럽히라는 은서연에 강바다는 과거 강바람 을 떠올렸고 내가 누굴 생각하는 거야 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마데그는 윤산들에게 전화해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돈을 들고 오라며 주소를 보냈습니다. 이때 문을 연 강바다는 윤산들과 부딪혔고 그의 휴대전화 속 주소를 발견하고 그를 미행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은서연을 만난 윤산들은 함께 갈 데가 있다 말했고 강바다는 마대근 이라며 말을 엿 들었습니다. 윤산들을 기다리던 마대근은 누군가 다가오는 걸음소리를 듣고 놀라는 장면으로 25회는 마무리됩니다. 26회 예고입니다. 강바다는 윤산들에게 프로포즈 를 준비해 장소로 부릅니다. 영문을 모른 채 도착한 윤산들은 뭐하는 거야 라며 황당해하고 이에 강바다는 난 오빠 아니면 안돼 우리 둘이 손잡으면 르블랑도 전부 가질 수 있어 라며 애원합니다. 하지만 윤산들은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 라며 잡은 팔을 뿌리칩니다. 정모연과 대면한 남인수는 고향이 어디예요 라고 묻고 정모연은 분노하며 모욕죄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인수는 홍조이에게 소금을 뿌리며 당신 때문에 딸내미 결혼 파토난 거라고 전하란 말이야 라고 소리 칩니다. 홍조이를 만난 강태풍은 당신이 그 수모를 당할 때도 난 항상 그 여자 걱정뿐이야 라며 마음을 밝히고 홍조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술을 마시고 취한 홍조이는 마주한 은서연에게 강태풍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 라며 슬퍼하고 은서연이 생각에 잠기는 장면으로 26회 예고는 마무리됩니다.